옷이 큰일 날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래? 옷을 사고 나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션 리뷰. 일단은 어, 에베스마 신발을 이렇게 샀는데요. 예전에 그 인스타를 통해서 제 신발을 막 자랑했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밑창이 떨어져 나갔어요. 당장 환불해 줘. 그래서 이번에 아, 세유마 아 여름에는 좀 흰색 운동화 신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 왔습니다 예뻐! 요, 요런 느낌 요느낌 클락스 반바지 양말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달려있네내돈 내산이다 가격이 39,000원인가? 짠! 요느낌 두두두두두 이제 쪽 신었고 짠! 요느낌 여러 보이시나요? 온 모습? 온 모습 요느낌으로다가 샀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신발을 샀고요 그 다음에 짠! 곧 있으면 크루엘라 크루엘라가 이제 개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개봉 테이블 착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종 미네드에서 나온 디즈니 콜라보 옷이에요 짠! 예쁜 이렇게 프린팅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앞모습 이렇게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제로고가 메종드 미네드, 메종 미네드야 뭐야?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짝 있는 것보다 저 앞에 빵 있는 게 좋아요. 뭐야? 사진 찍을 때다 셀카 찍고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프린팅이 있어야 되지. 보시면 택도 너무 예뻐. 알마샤니 이렇게 짠! 택, 택도 예뻐서 못뭐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미키 홀로그램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뒤에 보면은 짠 이렇게 달마시안들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또 사은품을 또 보내주셨어요. 비닐백도 달마시안이야 어우 예뻐. 어, 엽서. 선물도 이렇게 할수 있게 꼬름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배지도 줍니다. 크루엘라와 달마시안 아이 짠. 그럼 뭐 옷을 한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I... 짠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 탑10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얇아. 깐! 이게 완전 오버핏이에요. 사이즈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느낌. 라지데도불구하고 팔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셔츠까지. 짠! 이 옷이 또 큰일 날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옷을 사고 나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 프린팅에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옷을 새로 똑같은 걸또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은품을 같이 또 넣어줬어. 요 배지가 4개가 됐어, 그래 브랜드의 레베우가 믿고 살만한 브랜드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아, 아더 받았습니다 아 거예요. Mickey Mouse accessory. Oopsie. Oopsie. Oopsie. Oopsie. Oopsie. Oopsie. Oopsie. Oopsie. o o 쇠도 그럴까봐 뭐 닦는 뭐 그런건가? 뭐 이름이 들어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약간 패션은 조금 키덜트랑 조금 다른게 뭐냐면 은은한 어쟤 아이템 좀 귀엽다? 한 정도로만 약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엉켰어 짠 여기 디테일이 보면 디즈니라고 이렇게 또 써있죠 참은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앞모습 약간 입체에요 입체 완전 진짜 동글동글 입이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얘를 어 들어가. 랄랄라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런 느낌 힙합 요 체크 취해. 남자가 매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생각보다 무거워. 쇠 원을 갖고 이렇게 한타 한타 조각한 느낌이라서 약간 무거워. 그리고 또 하나 더! 짠~~ 아 얘는 뭐라 들어있을 지 짠~~ 짠~~ 어얘팔지 이거를 Let's party! 이렇게 써있는 미키마우스 모양과 디즈니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끈은 다크네이비를 골랐거든요? 다크네이비 끈으로 약간 가죽같은..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요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아실 랑가몰라? 끝에는 약간 요런.. 아까랑 똑같은? 이거.. 이거를 어떻게.. 좀땡겨봐봐봐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겐 아니고.. 오 됐다 됐다 됐다 아니 더.. 아니요.. 넌 사람이야.. 어? 아니지요! 됐잖아.. 아니야 <웃음> 이게 당기 아니야.. 또나 여름에 반팔 입기.. 그 예, 이렇게 요 느낌 어? 하루가 앉네 꾸안꾸! 꾸안꾸 팔찌! 괜히 이렇게 안고 그 사진 찍 케이니 그리고 똑같은 앞에는 다 똑같고 안에다 똑같고요 여러분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럼 뭐냐면 벤지 XOXO 약간 투박하면서도 약간 두껍죠 이렇게여기다가 껴볼게요 손보다 참 미키인 드 미키 아니 미키같은 너 이렇게 e y 디즈패패 아이템 템소를마치치습습다여여분분어찌나 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어, 아발아 m 나 이쪽 팔 너무 아픈데 어떡해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k 지 아니 i c 이 팔찌 Venzy, t s h 크루엘 s 스 h o e s a c r e l l a s t y l